여러분. 무과금 전문가 깨모링입니다. 이번에 세븐나이츠2를 무과금 플레이로 진행을 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막힘없이 잘 나가서 이상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뽑기가 잘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의 컨트롤과 아이템 세팅만 잘 하신다면 초반에 뽑기 망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와 함께 시작 시 알아야 할 꿀팁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희귀 선택 영웅을 바꾸 시작하자 자 메인 퀘스트 진행할 때 열리는 무한의 탑 여기 무조건 1층 클리어 해줍니다 1층 클리어 보상이 바로 희귀 영웅 선택권을 주거든요 여기서 선택할 때는 이제 본인의 첫 뽑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희귀가 뭐 나왔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거죠 어, 저는 바보같이 뽑기에서 힐러가 떴는데 그거 확인 못하고 또 힐러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레이드형 힐러 한개와 PVP 및 필드 사냥용 힐러 한개 요렇게 얻게 되어서 괜찮게 됐습니다. 멜리사 같은 경우 디버프를 해제하는 스킬이 있어서 첫 마주하게 되는 기간테우스전에서 화상중첩을 없애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역할이 좀 크거든요. 화상중첩 데미지 요걸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클릭했구요. 아 멜리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멜리사 궁극기가 해로운 해제 효과 해제네. 그래서 기본, 기본 멜리사는 이거 있어 없어. 그 회복 회복 이속 증가 패시브에 치... <웃음> 없네? <웃음> 희귀등급 희귀등급 멜리사 있어야되네 조금 쉽게 깨려면은 아 화상 중첩해봐야 뭐야?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해제, 해제, 해제. 이케이 화상 효과 해제했구요. 아, 이걸로 꾹 눌러가지고 누르면은... 아, 안 되네? 제기 어? 아제압선고 한겨? 이때 궁극기 다 쏟아 넣어야지 <웃음> 세레나 같은 경우는 패시브가 본인이 스킬 사용시 아군 전체 회복을 해주고 궁극기는 아군 전체의 쿨타임을 감소해주기에 별투장이나 방치형 필드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 같네요 이 부분은 본인 첫복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한번 각 캐릭터의 패시브 스킬 좀 읽어 주시고 본인의 대게 맞게 구성해서 뽑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아이템 세트에 의해 각 캐릭터별로 세트 아이템을 장착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고급 아이템 등급에 밑에 무슨 아이콘이 있죠? 이게 세트 효과입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캐릭터에 맞게 넣어줘야 스킬과 시너지 좋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방어력 빌에 보호막을 주는 탱커한테는 방어력 증가 세트를 쿨타임이 비교적 짧아야 힐을 자주 쓰는 힐러한테는 쿨타임 감소 세트 등등 캐릭터의 역할이나 스킬에 맞게 착용을 해주셔야 그 캐릭터를 100%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일일 컨텐츠 및 기타 꿀팁들 일일 컨텐츠, 어 일명 숙제죠? 이게 문제점은 다른 SRPG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면을 입장하게 해줬는데 어, 여기 세나토에서는 하루에 한 번입니다. 그렇다보니 하루 놓치게 되면 엄청 타격이 크고요. 그러니 꼭 돌아주셔야 합니다. 특히 결투장 일반전은 시간마다 꾸준히 돌아줄 수 있는데 어, 재화받는 결투장의 증표는 하루에 한 번뿐입니다. 결투장에서 전부 승리한다는 과정하에 토파즈는 160개, 결투장의 증표는 45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컨텐츠 다 들고 나면 은 메인 퀘스트밖에 없는데요. 막히는 구간이 올 때가 있어요 이때는 방치형 필드 가셔서 다들 지도를 소모해서 놓으실 텐데 이 지도는 작파 상점에서 하루에 8회 골드로 구매 가능하고요 결투장 재화로 8회 또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만물 상점에서 이렇게 랜덤으로 30개짜리 싸게 올라올 때가 있으니까 이거 보일 때는 꼭 구매해주세요 또방청 필드에서 놀다 보면은 금방 가방이 가득 찰 겁니다 일반 등급은 모두 분해해 주시고 분해로 나온 일반 강화석은 제작을 통해 고급 강화석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급등급에선 같은 모양의 템들은 서로 초월이 가능하니 내가 현재 덱게 장착하고 있는 고급템들은 전부 다 초월을 시켜줍니다. 아쉬운게 같은 이름의 템만 이 초월이 가능하더라고요이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인벤착을 루비 소모해서 강제적으로 열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방청필드에서 아이템 먹는 것 중에 혹한의결정이란게 있을겁니다. 이거는 현재 이벤트로 나오는 결정인데요. 12월 10일 점검 전까지 제작 가능한 재료입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제작이 가능한데 제일 중요한게 바로 전설영웅 소환권이죠 강렬한 결정이 200개 들어갑니다 이거 은근히 드라이브 잘 안되는거여서 다른데 제작하지 마시고 꼭 존버하셔서 이전설영웅 만드시기 바랍니다 메뉴에서 가운데 돋보기를 누르시면 프로필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계정전투력 달성시 주는 보상들 있죠 여기 보이는 계정전투력은 모든 영웅의 전투력 합산입니다. 위에 있는 팀 정보에 있는 전투력 아니고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영웅입니다. 그래서 안 쓰는 것들도 이제 어 일단 아이템까지는 장착을 해주시면은 전체적인 계정 전투력 달성에 좀더 쉬워지니 안 쓰는 영웅들이라도 장비 다 장착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나2가 여러가지 섞여있어서 어려움이 있을줄 알았는데 뽑기로 주는 영웅들로 덱을 짜는거 말고는 생각보다 어려움이 없던 게임이었습니다 아쉬운건 MMORPG가 사전적인 의미로만 게임에 적용됐고 우리가 흔히 알던 MMORPG의 방식이 아니란 것에서 좀 마이너스 요점이 아니었나 싶네요. 특히 필드 무한 사냥이 안되는건 진짜 아쉬웠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